근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이지는 테세우스의 배로 대표되는 육체의 변화와 정체성의 지속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곧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의식의 디지털화, 그리고 육체 공유에 따른 철학적인 물음을 검은사막 모험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야기에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기도 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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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로프를 이용한 고유의 이동기를 바탕으로 이물 흐르듯이 연계되는 자유로운 액션에 있습니다 커세어는 모험 중에 전리품으로 획득한 마레카라고 부르는 진귀한 주머니를 보조무기 삼아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비로운 로프를 꺼내 공중에 단단히 고정하고 그 단동과 탄력을 이용해서 민첩하게 이동하며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로프를 이용한 액션은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슬라이딩 액션을 활용한 원형적인 움직임에 더특화가 되어 있어서 커세어만의 독특한 조작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 감각은 커세어의 전용 무기와 만나면서 더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커세어는 소위 사복검이라고 불리는 늘어나는 형태의 주무기 쓰레나카를 사용하는데 로프 액션과 연계해서 전방, 후방은 물론 공중에서도 시원시원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 상대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간 감각을 끌어올려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격하며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커세어는 앞서 설명드린 보조무기 마레카의 힘을 이용해 아름다운 인어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 속으로 사라진 몽환의 바다를 지배한 인어들의 마지막 유산이자 뱃사람들에게 파도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마레카. 커세어는 이 보물의 힘을 이용해 인어가 되면 사라진 몽환의 바다에서 건너온 낭만고래들과 함께 춤추며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적을 공격합니다. 그럼 이어서 커세어를 대표하는 기술 넛종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마레카의 로프입니다. 공중에 물고리를 생성하고 단단히 고정한 뒤에 던진 로프를 축으로 몸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는 파도타기라는 슬라이딩 액션을 연계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너울치기입니다. 주무기인 세레나카의 길이를 최대로 늘린 상태에서 힘을 다해 적을 베는 기술입니다. 크게 두 번까지 뵐수 있고, 타격에 성공하면 넉다운과 함께 에어어택과 다운어택 판정을 받아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또, 기술 동작이 끝나면 다른 공격 기술로 연계가 가능해서 전방을 향해 큰너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세어는 현재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고유의 이동기와 함께 자유롭게 공격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커세어의 시그니처라고도 볼수 있는 경쾌한 물보라입니다. 이너의 형상 공격으로 공중 제비를 돌며 전방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우아한 공격 동작에 낭만고래 이펙트가 더해져 아름다운 기술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위력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규 클래스 커세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밝고 유쾌하지만 해적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커세어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검은사막 모든 플랫폼에 동시 출시되는 클래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거운 모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검은사막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